지구상의 언어는 약 7,100여개입니다. 그중 1,000명 미만이 사용하는 40%는 소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위는 펀자브어입니다. 1억 명이상 인도와 파키스탄 등에서 사용합니다. 9위는 1억 2,5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일본어입니다. 8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어입니다. 7위는 2억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포르투갈어입니다. 6위는 방글라데시 인도 서부 벵갈주 등에서 2억 6천만 명이 사용하는 벵골러입니다 5위 아랍어입니다 3억 명 이상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용합니다. 4위 힌디어입니다. 인도, 네팔, 보리셔스 등에서 약 3억 8천만 명 이상이 사용합니다. 3위 영어입니다. 4억 3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위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과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적도 기니의 공용어로 4억 6천만 명 이상이 사용합니다. 1위 중국 국경어입니다.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10억 명 이상이 사용합니다. 참고로 한국어 사용자는 약 7,700만 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